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녹취파일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망으로 인한 상위사망 보험금은 부측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고법 2020나 23683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망인이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는지 여부 위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이륜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할 때인 2019년 1월 15일경까지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현장단속을 당할 때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는 6개의 다람으로 이는 원고들이나 망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현장단속 시 서로 다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그 이륜자동차들의 소유자나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구해인 점에 비추어 망인이 타인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운행하던 중 현장단속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속 시 망인의 나이는 16세 내지 18세로 고등학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이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이 이륜자동차 운행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을 보임으로 방인의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재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합니다. 3. 상법 제652조 제1항 이사건 보험계약약관 제18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a 가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알았음에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이전의 기간에는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한 2019년 1월 15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2월 26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망인에 대한 범칙금 처분은 현장 단속에 의하여 스티커 발부가 이루어졌고 원고 A와 망인의 주소로 과태료 통지서가 우편 발송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용차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과 원고 A가 같은 주소지에 살았으며 모자 관계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원고 A가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망인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망인과 사업주인 H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H는 원고 A와 사고 당일 병원에서 처음 만났고 원고 B는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H의 사업장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러한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B는 망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A만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이 피보험자인 망인의 경우 쟁점 피보험자인 망인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이 사고 발생 위험에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15세의 미성년자로 중학생이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와 계약자 알리 의무 하단에 서명을 하였으나 당시 망인의 나이, 보험계약 체결 경위, 원고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원고 A가 모두 작성한 후 망인은 자신의 서명이 필요한 곳에 그 서명만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체결된 보험계약인지 이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해당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2019년 1월 15일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2월 26일경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제18조 제1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보험의 담당 설계사인 인는 전주시에 근무하면서 당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A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을 모집하였고 보험계약은 우편으로 체결되었습니다. K는 2019년 7월 3일 G가 유선상으로 이륜 자동차 운행에 관한 통지 의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K는 그 이전인 2019년 6월 12일과 2019년 6월 14일 원고들과 통화하면서 G가 유선상으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원고 A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K가 작성한 위 분답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G는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원고 A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에 오직 경의서를 작성하였지만 G는 보험판매 당사자이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녹취파일 등이 제출되지 않아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피구가 제출한 완전 판매 모니터링 녹취 파일에 의하더라도 원고 A는 이 사건 약관 제18조 제1항에 관해 구체적 설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 확인란에 통지의무에 관한 구체적으로 설명받았다는 확인란은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우편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지가 원고 A에게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유선상으로라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A가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8조 제1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